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남자의 행동이 궁금하다는 건요 어쩌면 나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좀처럼 그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대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그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도 생각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떤 행동을 해오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는요. 어떤 행동을 해온다가 아니고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해온다는 게더 맞을 거예요. 이미 정답이 내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은요 내가 지금 그 남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조금은 마음에 두고 있을 거라는 내 스스로의 체면을 자꾸 걸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서 내가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요그 남자가 전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는 나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요. 내가 또 마음이 위축되다 보면 요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한테 전혀 마음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그 많은 행동들 가운데 요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게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헷갈리는 몇 가지 경우들을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패턴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다시 가까워져서 한참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보통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타이밍을 잡으면요,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하려고 꾀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다가 또 한참 동안 연락을 안 했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주구장창 연락을 하는 이런 패턴이라면 남자가 지금 타이밍을 잡아서 꾀를 쓰려는 게 아니라 전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해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잔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끔 내가 필요할 때는 다가서 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내가 필요할 때까지는 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꾸 헷갈리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안 하던 순간을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밀당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요. 그 남자는 요 처음에 나하고 잘 연락을 하던 순간이든 안 했던 순간이든 어쩌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둘의 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보통 남자가 먼저 톡을 해왔다면 거기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해온 게 아니라요. 용무가 있어서 연락을 한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톡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엔딩톡을 조금 살펴볼까요? 두 사람의 톡이 오고 가다가 남자가 먼저 대화를 종료하려고 하거나요. 여자인 내가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남자가 거기에 대답이 없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면 그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라 보는 건 조금 오버겠죠. 물론 남자가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마무리 톡을 못하고 대화를 종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있었던 거라면요. 톡을 종료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라도요.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는 그 상황을 보통은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젠틀한 마무리로 나에게 톡을 보내서 대화를 종료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착각일 수 있겠죠. 여자인 내가 신나게 대화를 하는 중인데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요 그 대화는 좀처럼 잘 끝나지 않아요. 근데 대화를 하던 중에 나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고 있었고 거기에 남자가 먼저 마무리 인사를 했다는 건요 그냥 매너가 좋은 사람인 것 뿐이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라고 확대해석을 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잘자, 내일 보자, 너도 등등의 이런 마무리 멘트는요. 그냥 마무리 멘트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고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전화를 해서 바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남자가 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중이라면 약간은 기대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어,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라든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통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서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좀 무리겠죠. 또 내가 상대에게 전화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상대에게도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남자가 나에게 마음이 좀 있다면요 전화를 나에게 분명 다시 걸어오겠죠 근데 전화가 아니라 톡으로 어? 전화했었네? 라고 물어온다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그 남자는 나에게 큰 마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는요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그 여자와 전화통화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서라도 전화를 하는 걸더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전화한 것에 대해서 톡을 해온다면요. 그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상태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네 번째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남자는요. 둘만의 시간을 회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루 동안 같은 공간에서 공부나 업무를 했을 때 각자의 집에 돌아간 후에 아무런 톡이나 전화가 없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그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더군다나 둘만의 시간을 좀 가졌던 상황이라면 그 시간들을 회상하는 대화를 시도해 오지 않는다면 여자인 내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남자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 말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내 앞에서 나를 의식하지 않아요. 나와 단둘이만 있는 어떤 공간에서요.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계속 톡을 보내고 있는 행동을 한다든가 종종 나 혼자 남겨두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도 볼수 있을 거예요. 좀더 구현 설명을 하자면요. 남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라면요 그 여자에게 최대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일에 바쁘거나 요 자기가 더 재미있어 할 만한 일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요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나보다 그 사람의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겠죠 아직 사귀기도 전인데 그런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라 증거일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남자가 답하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자가 이번 주말에 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형태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남자가 왜?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나좀 바빠 혹은 이번 주에 뭐 별거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번 주에 뭐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번 주에 별거 없는데 왜?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대답보다는 요두 번째 대답의 경우가 나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남자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 별거 없는데 왜? 라고 말한 대답은 요 여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은 요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역질문을 한 형태거든요 보통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남자는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여자를 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상대에게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심리 상태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인 면을 분석해 봤을 때도요 내 질문에 답을 한 이후에 왜 라고 말한 경우는 그 뒤에 왜 라는 질문이 순수한 그 남자의 궁금증을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는 반면에요 내 질문에 답을 하기도 전에 왜 라고 먼저 말한다는 것은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 왜? 라고 먼저 물어본 경우는요. 너한테 별로 마음은 없는데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상대가 어떤 말들을 해올 때마다 이렇게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느낌들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충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요 의외로 요 스킨십을 편하게 해요. 물론 키스나 뽀뽀같이 연인들 사이에서만 허용된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요 손을 잡는 행동이라든가 허그를 해주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동생에게도 할수 있다고 라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상당히 거침없이 나에게 해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심쿵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을 때는요 스킨십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스킨십을 어디에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스킨십을 과감하게 해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관심이 없다는 마음일 거고요 혹은 여자인 내가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자기가 나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찬 마음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여덟 번째로 술 먹고 전화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때는 별로 나한테 연락해 오는 일이 없는데 술을 먹고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거라면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막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나에게 술을 먹고 전화를 했다는 라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요 그 전화를 한그 다음날 자기가 나한테 실수를 한게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혹시 실수를 했다면 그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는 행동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더 맞지 싶어요. 술을 먹고 전화했다고 해서 나를 무조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나에게 참 관심은 많았는데 수줍음이 많아서 나한테 전화를 못했다가 술을 먹고 용기를 내서 나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을 먹고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자기 행동을 분명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자인 내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을지 걱정되거나 궁금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에게 물어오거나 내 눈치를 보는 어떤 말들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 여자하고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인 나한테 정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여자인 내가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통과제가 주어져서 그 공통과제를 수행하는 중이거나 회사에서 업무상 협업이 필요할 경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느낌들을 여자인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동의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공동의 업무 이후에 두 사람만의 일대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게 안전할 거예요. 자칫 이 사람이 나에게 공동 업무 중에 친절하고 따뜻한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거다 라는 착각을 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서는 요 꿈과 희망이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내가 조금 다가서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정확히 선을 긋는 그런 행동을 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나 사이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공존할 때 조금 더 헷갈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은 못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본 이유는요. 이 여러 가지 예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기분을 느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를 대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내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어쩌면 결국 여러분들도 요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걸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몰라도 아무리 몰라도 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헷갈리면서 그 사람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적어도 내가 아프거나 쓰린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요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